어쨌든 네. 그래서 이 생활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계속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웃음> 암과의 상관성은 되게 많거든요. 암,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 암 발병률이 5.4배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목증 환자가. 그럼 뭐. 5.4배. 뭐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연구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뭐그 수치에 뭐 달라지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것보다 암 발병률이 높다. 결국은 그... 암은 그 면역계잖아요. 이게 면역세포가 충분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면역세포 자체가 한소부적으로 비교를 비결, 하는 거죠. 체온도 낮아지고, 에너지를 대,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누적이 되어서 이 데미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 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내가 그걸 평생 이겨낼 수 있다면 그냥 코를 보라도 80, 90까지도 건강에 사는거고 내가 건강체가 좀 약하다면 30, 40만, 20만 대도 망가지는거고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이 웃기는거는 무호흡이 매일 밤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무시고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비대합니다. 심장 비대. 심장 비대 심장 비대와 수명은 반비례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있잖아요 그 심장 비대진 만큼 혀가 커집니다 그건 악순환이에요 혀가 기도를 다막는데 내가 이수명보호증 때문에 호흡장애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이 부었는데 그 심장이 오히려 어, 혀를 더붓게 만들어서 기도를 더 막아버리는 그리고 어, 피곤하니까 운동도 안하고 힘드니까 뭘 많이 먹고 이러면 살이 팍팍팍 찌고 정말 악순환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근데 왜형가 부져요? 심장이요 혀가 붓는다는 표현을 쓰죠? 붓는다고 네. 근데 왜...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한해에서는 한우, 항상 혈 혈을 보고 심장을 진단하고 혀의 음. 색깔, 크기, 뭐 이런 상태를 보고. 그런데 네. 할때 말할 때는 혈혈 크면 심장이 이제 문제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혀를 보고 심장을 심장 상태를 진단할 수있 항상 혈을 보라고. 요즘은 그혈관혈 혈관 그게 검게 변하는지 아니면 선명한게 검은데 동맥 동맥경화, 동맥경화. 근데 그 검은 건은 그 그건 정맥이고 그 파랗게 보이는 건 정맥이고 빨갛게 보이는 거는 동맥이잖아 근데 동맥은 잘안 보이지 겉으로 음. 드러난 건 정맥이 이게 다 정맥이잖아 죄송해요. 동맥은 저 속에 어. 들어 있잖아.